오오 오! 그린 진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록스입니다 레인보우 프렌즈 캐릭터들이 지금 도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톤즈님 영상에서 자 바로 보러 갑시다 렛츠고 퍼플이다 어 글리치 아 문이 Sorry. 있죠 아 글리치한테 도망치는 퍼플 도망가 어 자물쇠다. 어떻게? Oh, <웃음> 어떻게? 글리치한테 잡아먹히는 퍼플입니다. <웃음> 뭐야? 합쳐졌다. <웃음> 글리치 퍼플? 이번은 그린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규어한테 도망치는 그린. 음, 피규어는 눈이 없죠? 뽀짝뽀짝 아 그린이랑 피규어랑 특징이 좀 비슷합니다. <웃음> 아숨 찾는 그림 너무 귀여워. 어, <웃음> 들켰다. 도망가, 도망치는 그림 <웃음> 피규어 아주 좁니다. 결국에 잡혔죠. 어떻게? <웃음> 공통점이 많다고 어필을 합니다. 어떻게? 드디어 잡힌다. 다가오는 비규. 오! 퍼플 등장. 아! 근데 아군입니다어 오, 뭐야? 오! 오! 그린 진화! 비규어 그린. 와 근데 생김새가 약간 도룡뇽 같죠? 귀여워 와아 wow. 전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어? 한방컷 나는 피규어 훨씬 더 강력해졌죠 음 이렇게 합체가 되면 더 강력해진가봅니다 음아 오렌지한테 간다고 합니다 아 오렌지가 작긴 하지, 하지. 음 레드한테 가는 퍼포어 러쉬다 어 옷장 안에 <웃음> 숨어있는 오렌지 <웃음> 겁쟁이 오렌지 와 로시가 자꾸 밖에 있습니다. <웃음>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.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. 오짱한테 <웃음> 쫓겨 났습니다. 발견된 오렌지. 오 어떻게 어떻게? 아 근데 오렌지도 속도가 빠르죠. 또 뭔가. 추아온다 어, 러시도 근데 생각보다 빠르죠. 오 드디어 나타난 그린! 그린이 생각보다 셉니다 어, 오, 간다! 오, 오렌지 진화! 어, 오, 변한다, 변한다! 어, 오, 러시 오렌지? 근데 모양새가 너무 웃긴데? 어! 아, 러시랑 오렌지랑 싸우고 있습니다. 오 이겨버린 러시 오렌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죠. 아 레드와 블루를 찾아야 합니다. 오 어? 여기 제플 상점이잖아. 저건 밥이고. <웃음> 레드가 퍼플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퍼플이 놀리죠. 오. 어? <웃음> 아, 드디어 친구라고 말합니다. 아, 도망가는 레드, 아, 서로를 오해하고 있네. 음, 어, 퍼플의 성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. 어떻게? 해? <놀람> <놀람> 아, 여기로 온건 실수였다고 하죠. 아, 포탈 건으로 왔구나. 이 세계를. 아. 아 이렇게 오게 된거구나 어아 이게 문으로 바뀌었다 도어즈 음아 결국 레드 때문에 오게 된거구나 아 글리치가 원흉이었네 음아 제프의 상점으로 와서 안전했다고 합니다 아, 밥이 엽다 아, 이고자책하는 레드. 그쵸. 죠 오!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어이 레드도 변신돼!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아 자기 못 생겼다고 합니다. 아 레드가 브레인이네. 어떻게? 어 블루다. 아 귀여워. 침이 <웃음> 항상 묻어 있죠. 블루는. 아 목소리도 귀엽다. 어. 문이 많아. 어, 애들 등장 드디어 만났다. 어, 뭐 퍼플 이렇게 악당 같아. 아, <웃음> 어, 블루가 제일 귀여워. <웃음> 애들이 이상해졌어. 아, 블루가 그래도 똑똑하다. 정신을 차렸습니다. 블루만. 어. 애들이다 미쳤어. 어떡해? 어! 블루 잘 도망칩니다. go. 가가 가. 어! 블루. 안돼 블루 마저도 NPC인가 이거? 어 뭐야? 어? 뭐야 돌아왔어 <웃음> 아 다행히 원래대로 돌아온 친구들 맞아 글리치가 원흉이야 아이고 귀엽네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친구들 자,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